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종원의 요리비책 이라고 하는 채널 아시죠 저이 채널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 채널을 딱 봤을 때 보이는 이 썸네일 너무 좋지 않나요 자 여기 있는 이런 썸네일들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고 왼쪽 하단에 텍스트가 나와 있죠 이런 기본적인 썸네일이 사실 어떤 사람이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눈에 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뒤쪽에는 이미지 왼쪽 하단에는 텍스트 오른쪽에는 인물 이미지가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런 느낌을 알수 있게끔 썸네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텍스트도 잘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준비되어 있는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어, 왼쪽은 배경입니다 즉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영상의 주제 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만약 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등장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인물들이 등장한다 했을 때그 인물 이미지의 캡처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인물 이미지를 그냥 하나 가지고 왔고요 어, 이 인물 이미지를 따로 따서 오른쪽 하단에 집어 넣어 볼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네모 상자는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에 뒷 배경 이미지를 삽입할 건데요 뒷 배경 이미지를 삽입하실 때는 슬라이드의 크기가 좌우로 16대 9 비율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6대 9 비율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부터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2010버전 이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단 메뉴 디자인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곳에 가셔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 크기 보시면은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 9로 꼭 만들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이미지를 삽입하실 건데요 이미지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크게 채워주실 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데 가끔씩 이미지의 크기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상하좌우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미지의 원래의 비율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의 비율 자체가 좌우로 긴 이런 16대9 비율이 아니다 하시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상단 메뉴 그림서식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자르기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 여기서 16대 9를 눌러서 이미지를 16대 9 비율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대 9 비율로 잘라서 슬라이드 크기에 꽉 채워 볼게요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인물의 이미지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물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뭐안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주제의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교수님이 뭔가 좀 열정적으로 말하는 그 영상을 캡처를한 겁니다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이 인물만 남기고 뒤쪽에 있는 배경을 삭제할 건데 뒤쪽에 있는 배경을 제거하려면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 부터 있는 배경 제거 라는 기능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인물을 선택하시고요 그림 형식 왼쪽에 있는 배경 제거 라고 하는 것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배경 제거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인물만 남고 지워지는 부분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정해 주실 수 있어요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손 부분은 살아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살려주시고, 아래쪽 몸통도 살려주시고, 여기 뒤쪽에 머리, 이쪽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살려줄게요. 최대한. 최대한 살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된것 같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이미지 바깥쪽으로 해서 톡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물만 잘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뒷배경이 삭제되니까 훨씬 더 깔끔해졌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인물만 남기고 배경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배경 제거를 할때 만약 뒷배경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막 머리카락이 많아서 그 부분까지 배경 제거를 하려면 파워포인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는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일단 이 인물 이미지를 여기에 오른쪽 하단에다가 배치를 해볼 겁니다 배치를 해볼 건데 여기에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 보여지지 않는 영역을 조금 더 작게 좁혀 줄 건데요 이때는 자르기를 눌러서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검정색 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집하시기 좋게 이미지의 크기 자체를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인물 이미지만큼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이때 다시 한번 대각선을 눌러서 오른쪽에 굉장히 크게 배치를 해 줬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좀 강조되는 느낌이죠 이때 뒤쪽에 있는 배경이 약간 어둡기 때문에 이 인물의 테두리에 하얀색 선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그림이기 때문에 네온이라고 하는 효과를 주면 좋아요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 들어가셔서 그림 서식 여기 보면 네온이라고 있죠 이 네온을 선택하셔서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설정해 줬더니 이런 방식으로 테두리에 흰색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크기를 10pt 정도 그리고 투명도를 0%로 만드시면 거의 그냥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왼쪽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해줘야 되겠죠 텍스트 상자 삽입해 줄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콕 찍어서 2022년 경제 대폭락 위기 라고 해서 텍스트를 적어 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있는 텍스트는 조금 작게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거의 안 보이죠? 흰색으로 색상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글씨체가 지금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썸네일에 들어가는 글씨체 같은 경우엔 얇은 글꼴보다는 굵은 글꼴을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굵은 글꼴인 여러 가지 글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굵은 글꼴들 중에서 특히 썸네일에 쓰는 글꼴이 바로 이런 레시피 코리아체 라고 하는 이런 글꼴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티몬, 몬소리체 배달의 민족, 주아체등 다양한 글꼴을 써 주실 수 있으니까 일단 굵은 글꼴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 아무거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2년 경제 대폭락 위기 라고 해서 왼쪽 하단에 배치를 해 줬고요 가끔씩 PPT 만드시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붙여서 한 것과 이렇게 한 것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왼쪽과 아래쪽에 여백이 있다고 라 하는 건데요 이 여백이 있기 때문에 좀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딱 붙이기 보다는 이렇게 좀 여백을 둔 상태로 텍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냥 올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뒤쪽에 있는 배경 이미지 때문에 앞쪽에 있는 텍스트가 거의 잘안 보입니다 너무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약간의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잘 봐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텍스트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텍스트 옵션이라고 있죠 텍스트 윤곽선 실선을 삽입해 줄 거고요 실선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채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를 한 2pt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너무 굵으면 안 돼요 이후에는 그림자 효과를 넣어 줄 건데요 텍스트 효과 그리고 그림자를 넣어 줄 거고 색상은 검정색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텍스트의 뒤쪽에 그림자 효과가 약간 생성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더 느낌 있게 만들어 주시려면 여기에서 투명도 0% 크기를 한 2% 102% 정도로 해줄 거고요 흐리게 0pt 그리고 각도를 조금만 80도 그리고 간격을 조금만 더 띄워주면 지금 거의 티가 안나죠. 근데 이미지를 빼버리면 거의 티가 날거예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좀더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림자 효과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뭔가 그림자 효과로 인해서 뭔가 감각적인 느낌의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이 텍스트 상자가 좀더잘 보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상자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이 상태로 끝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거니까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삽입 도형 네모 상자를 선택해서 한 요정도만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구요. 그 다음에 선 없음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오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오시면은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보이죠. 이 중지점 이 펜이 4개의 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펜만 두시고 중간에 있는 중지점만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중지점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의 색상도 검정색으로 바꿔주신 뒤에 왼쪽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 중지점의 투명도를 100%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은 어두운데 위쪽은 밝아서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가 않죠 그래서 앞에 적었었던 이 텍스트 상자와 그리고 아까 전에 배경 제거를 했었던 인물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은 살려가면서 텍스트도 잘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러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썸네일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끝난다는 거죠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응용을 한다면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은 텍스트 안에 있는 이 색상이 위쪽은 조금 빨간색인데 아래쪽은 약간 좀 노란색 같은 이런 그라데이션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그라데이션의 색상도 썸네일 만들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텍스트 상자의 색상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효과서식 들어가셔서 텍스트 옵션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그라데이션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그라데이션 중지점 두 개만 남겼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만 남겨주겠습니다. 두 개만 남겨주시고 왼쪽과 오른쪽의 색상을 약간만 다르게 만들어줄 건데 일단 왼쪽에 있는 색상은 저는 여기 있는 이 파랑색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그냥 초록색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 이렇게 파랑색과 초록색이 어울리는 이런 색상의 텍스트가 만들어졌어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색상을 조합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색상을 정확하게 좀더 좋은 그라데이션 색상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 구글에다가 그라디언트 컬러 라고 한번 쳐줄 거고요 여기에 있는 그라디언트 컬러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해볼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찾아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하신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해볼게요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색상이 나오죠 이때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부터는 색상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에 들어가시면 여기 스포이트라고 있죠? 이 스포이트를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색상의 끝을 톡 하고 추출 해주시고 또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스포이트로 해서 톡 추출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그라데이션 색상의 텍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추출을 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멋진 유튜브 썸네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또 재미있는 강의 준비해 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